에이, 쏘지 마요. 쏘지 마. 요 쏘지 아, 마. 쏘지 아, 마. 아 주인님, 주인님, 어, 아, 주인님. 우리... 주인님. 아, 주인님. 일단 빠는 것부터 시작하지. 일단 빨간 것부터 시작하지. 내가 가만히 보니 네놈 머리 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 너가 쐈니? 아저안 쐈는데요? 근데 총이 없는데아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근그근그 저긴 저긴. 아저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 총성은 누구야? 아, 저안 잤는데요? <웃음> 저청소기온고데다가자가요 일단 아니, 집에 들어가서 못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자 집으로 들어가. 이 바닥에 총을 바닥에 총을 다 풀렸습니다. 어, 어, 어, 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 어, 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 아, 알겠어, 어, 알겠어, 어, 그럼 일단, 어, 일단, 어, 일단 어. 먹을 거부터, 어, 어, 어 먹을 거부터 <웃음> 일단 주고 시작하자고. 아, 지렁이 같은 거. 먹을 거. 아, 총, 아, 총을, 에이, 에이, 주인님, 총을. 먹을 거, 먹을 거, 먹을 거, 먹을 거. 먹을 거, 먹을 거, 먹을 거. 먹을 거, 일단 먹을 거. 아, 수갑은, 아니, 수갑은 좀. 아, 아, 아, 아, 아. 자, 먹을 거를 주시오. 먹을 거요 먹을 거. 이거 밖에 없는데요? 이거, 아, 이거 안 드렸네, 이거. 너는 벅샷에 먹을 거라고 줘. 넌, 넌 벅샷이 주식이야. 어, 이거 저 생활로 뭐 없어요. 예. 다 가져가도 돼요. 아너 이제 이제 다 가져가. 아니나는 제가 뭐할만 들었지. 아난 니미총선. 종선... 아, 아 저도 저도 총선이 와서 왔던데. 사람 없던데요? 네. 저 바닷가 가면 해그 모신 하나 있어요. 여 앞에 그 해안가 있죠. 저 집에 집이 있는데. 총선남 누구냐? 나와라 이 새끼야. 아 사람 겁나 많네 이 어템 먹어도 되죠 이 밑에 거? 아진 챙겨 챙겨. 아 감사합니다. 어? 아니, 파주 서버 파주 서버. 오, 오, 깨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와아소 오, 오, 소지마 오, 오, 오,